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웃음> 오늘은 이거 배추 3개 가지고 명품, 어, 병어 김치를 담을 거예요. 명품 너무 좋아해. 명품, 너무 맛있는 명품 김치. 명품 좋아하면 안 돼. 왜? 아, 내 언제 명품 좋아했냐? 배추 가운데, 이게, 이게 밥만 쪼개면은, 이거 하나씩 끓여 먹으려면 너무 많으니까, 사등분 해야 돼. 이렇게 절굴때는 가운데 칼만 한번딱넣어줘야 돼. 와.. 얼마나 꽉 차는가 와.. 칼도 안들어가네 이거 사온거예요응 얼마? 이거 4천원 한 포기 4천원? 응한 포기 4천원 이게 칼집을 쭉 넣어버렸어 이게 너무 속이 꽉 차서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많이 손실되니까 물을 여기다 이제 담고 다섯 개냐? 몰라. 다섯 개야. 소금은 이 사이에다가 조금씩 넣어주면 되고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돼, 소금 위에 넣어도. 올려놓으면 지가 녹으면서 싹 들어가. 이렇게 즐거웠어요. 잘 그었어요 잘 그어졌나? 잘 그어졌네? 어? 우와잘 그어졌어요? 한번 뒤집으려고 잘 그어졌지? 잘 그어졌네 됐어? 일단 준비할 거예 김치에다요, 병어를 넣을 건데요. 이 병어 굉장히 싱싱해요. 어, 이게, 해 먹을 수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싱싱하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김치에다 넣을 건데요. 손질해가지고. 고실고실하게 물기를 싹 닦아야 돼 얇게 이런데 넣는거는 약간 약간 적은게 좀 중간것이 딱 좋아요 이거는 조금, 조금 큰 팬이야 두개만 두개만 넣을래 배추걸만 안되니까 두개만 사서 에. 이거 미나리 한 움큼 한 움큼 얘는 잘게 쳐버리네 음, 이것도 갓 미나리도 조간 많네 쪽파도 간만큼 이렇게 한한콤배 한쪽 줄까? 안해 안해 왜? 응? 왜? 이거 맛있어 배이게 하나는 좀 많은데 그냥 내가 다 넣을래요 많이 넣으면 맛있겠지 4분 4분의 3만 넣을래 반 4분의 1은 내가 먹을 거야 배가 적은 거 사니까 껍데기 까불고 가운데 이거 씨 빼잖아. 응. 그럼 먹을 거 없어. 배는 큰거 사야 이익이야. 양파 반 개. 무도 좀 넣어주고. 물을 이렇게 채 썰어서 넣은 것보다 이렇게 갈아서 넣으니까요. 안 지저분하고 이게 좋더라고. 액젓을 한 100, 100ml지? 100ml만 넣고 1 100ml 0반 냉기고 아 새우젓 한두 큰술 넣고 항석어젓 항소거젓. 항석어젓이 너무 잘잘 잘 됐어요 아주 여봐 흐물흐물 아니야 나들나들 아니야 아주 너무 잘 삶았어 양서젓이 좀 짜니까 다른 젓가락 좀 조금만 넣어야지 이거 이렇게 생젓을 갈아서 넣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. 이렇게 곱게 넣어. 생강 한 큰술 마늘은 두개 여기에는 생새우가 좀 들어가요 생새우 너무 많이 넣으면 또 이게 젓갈 냄새가 나더라고 익으면은 그래서 이 정도만 이 김치 담는데 어떤 분들은 깨를 안 넣는다는데 우리는 아 자랄때부터 깨를 넣어볼게 해가지고 깨 안넣으면 괜히 서운해요 설탕도 조금 넣어주고 두개만 다섯개 넣고 한번 버물러 볼게요 간좀 보고 싱거우면 운 조금 더 넣어야 돼 조금 더 넣어도 되겠다 조금 더 빨리 하려면 하나 더 담아야 되겠구만. 아까 새국자 추가로 넣나? 었응 음, 이제 아홉 개 아홉 국자야 아홉 국자. 여기 병어에다가 이거를 넣어서 무쳐. 그럼 뭐김 김장 김치네 완전히. 그래. 우리 이걸로 끝내. 김장? 어. 응응또 해야지. 속이 많은 거 아니야? 어? 속이 많은 거 아니야? 김치보다도 많은데 아닌가? 속이 뭘많아안많아 이렇게 때 이제 병어를 병어를 조금씩 넣어주는 거야, 여기다가 사이 사이에 음. 좀 시간이 걸려 이렇게 넣어줘야 되니까. 이렇게 잘 싸줘야 돼 병어가 안 빠지게 있는 대로 넣는 거야 모자라면 안 넣어도 되고 우와 다 튀겨 속 이만큼 이 남았는데요 이거는 파김치 버무리면 돼요 나놨다가 이렇게만 사진 이렇게 찍어. 음, 아 이렇게요. 이제 저기 김치를 이거 담았는데요. 이거는 생 항서가 젓 병어 김치예요. 어, 병어가 들어가서 나중에 이걸 이거이거 먹어야 돼. 이제 다 익으면은 이 병어 살이 다 녹아버리고 없어요. 그래서 너무 맛있는 이런 김치가 돼요. 이것도 따지고 보면 명품 김치라고 하면 돼요. 네, 감사합니다.